끝 오쒸. 로드컴퍼니. 광호다운서 노드 로드, 6.6피트. 약 2미터. 그리고 어, 밀은 다락스 카이젠 150G. 원줄은 마합사 0.6호. 그리고 채비는, 어, 봉도 40호. 단차는 약 20cm. 가지는, 가지줄 약 40cm. 리고 애기는 유즈이 3봉. 깍공치 감았습니다. 선장님께서는 약 90m라고 하시는데, 채비를 그좀 일단 넣어봐야지 알겠습니 드랙은, 저는, 쿠킹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광어 다운샷은 약 70% 정도 조인다고 하면 갑오징어는 약 80% 정도 잠깁니다. 한 손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챔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휘메 갑오징어 지난번에 처음 출조를 했는데 애초에 광어 다운샷 로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낚싯대는 초리액션이 구대이렉션뭐 이런거 추천하시고 하시는데 광호 다운샷 로드는 어 일단 40포 30포 이거에 최적화된 로드 흰색 휨새, 초리대 흰색이 있고 특히 이제 고기를 걸었을 때 릴링 할때 릴링 할때 너울이 있으면 일단은 쭉당기면서 초리대를 위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울이 치면 올라가면 초리대를 좀 내려주면서 응대하고 팔은 피곤하지만 그 수심이 이렇게 깊고 추 무겁고 그러면 광어다운샷 로드가 낚시 하시기엔 좀더 수월하실 겁니다 김프로님 이 완전 장판이죠 오늘 같은 날먼 바다가 이정도면 뭐와어 저거 큰가본데 <웃음> 아사이 좋았네 여기는 수심이 내만에서 일반적인 낚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90미터가 넘기 때문에 좀 힘드셔도 쿵 살짝 들고 가시다가 또한번쿵 그렇게 조법은 매우 간단한데 아삼 이사하니까 쿵쿵 하시다가 끄신단 말이지 그러면 무조건 엉키는 거예요 어우, 갑자기 막 나오네. 둘다 예, 여기 사장님도 안 뜨셔도 될것 같은데, 예예. 아, <웃음> 문일 쪽으로. 네. 저 맞는데 이거? 네. 맞습니다. <웃음> 예, 아이, 고맙습니다. 가비왔어 가비. 가비, 가비. 오 또. 오. 이야, 축구공이 진짜. 야, 여기저기 이렇게 나오는데. 저 어디에도. 진짜 100만 년 만에 한 마리 오네 100만 년 만에 한 마리 왔어요 아우 이거 100만 년 만이라 릴링을 빨리 올릴 수가 없네 아직도 물었어요 저저 저 사장님이 먼저 올리실 것같아 오우씨 이야 아니 갑이 어떻게 생겼지 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감사드립니다. 100만 년 만에 한 마리 잡았어요. 오또그 또. 아좀두분기드셔야 되는데. 아, 하나씩 갖고 가는 거야. 저도 그죠. 하나씩. 야잘 네. 먹겠습니다. 제육볶음 보시네 많이 적게 주세요. 작아요 잠을 수 있겼네 저는 오늘 하루종일 3마리인데 5분만에 3마리 잡으시네 10분만에 <웃음> 앞에서 다, 다 끊어드시는 느낌인데 앞에서 다 끊어드시는 느낌 <웃음> <웃음> 와, 아, 수심이 100m니, 이거. 아유, 전동은 감이 없으니까. 저, 그 예, 묵직하죠, 좀. 어, 괜찮아요, 와. 트랙, 트랙, 트랙. 아유. 어우, 와, 건지니까 대포알이네. 아, 이야, 어. <웃음> 여, 여, 여, 여긴 뜰채질도 못하시거든, 사무님 아니 풍을 딱 거드니까 제 앞에 거 끌어가실라고. 대박. 아, 아전 원래 자리 가신다고 하신 줄 알고. 아이고 여기서 하시오여기에서 하는가 보다. 제가 제가 거기 갔는데 못 잡으면 그 망신이잖아요. 뽀롱 나 우리. 아 그렇죠. 제가 꽝치긴 해도 머리까지 없는 녀석은 아니라서. <웃음> <웃음> 거기서 못, 못 잡으면은 완전히 그냥. <웃음> 예. 아유, 다른 거다 바꿔봤는데 안 물길래. 예, 생미끼 다시 왔더니 생미끼 또 물더라고요. 저도 왔어요. 김프로님이 배를 조금 돌렸어요. 방향을. 아, 세개 경기도 뭐하고 처음이고. 네, 한 마리 한 마리 귀하니까 이거. 오, 가비가 많네. 올라오긴 하네. 네. 오, 오. 고맙습니다. 오. 오. 예, 고맙습니다. 오, 오 다섯 마리째? 아, 아니요 광따대에요 이동 아, 어. 네. 이동이요. 올라오죠?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아이고 작은데. 셔. 다막갈수 있죠, 그래도.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웃음> 사장님이 앞에서 가셨으면 여섯 마리 됐죠, 제가. 자, 그럼 집저 멀리 이동한다. 거의 막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오늘은 오늘 어복이 여기까지인가봐요 장비도 다음번에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문어로드를 한번 갖고 가볼까 감도는 참 좋은데 광어다운 절 로드가 길어서 근데 팔이 좀 아프네요 많이 두 번을 해보니까 와 역시 줄 잡는 스킬이 좋으시니 이근 90m, 뭐 80m 오버 이런 데서도 줄 잡으려고 트러스트 움직이시네요 아 육갑있지 어? 누구 엉키셨나요? 엉키셨어? 올라오다가 걸렸는데? 올라오다가 걸렸는데 이 고, 고기가 있거든요? 어 빠졌다 사모장님 그냥 뜰까? 예 네. 원조리 걸렸다가 풀린 것 같아요 아이고 크진 않은데 어이고 육갑이죠육갑이 육가비. <웃음> 육갑떨어수 지금 네. 혜미 혜진이 아빠 아 예예예 예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번 녀석보다 한 마리 더 잡았네요 근데 이게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제 실력을 인정해야 되겠어 심가비는 일반 갑오징어랑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장비도 좀 제가 고정관념이 좀 있었는데 40포추에 특화된 그 힘세가 나오는 그런 장비면 될될 거다 뭐 이런 그 만용이좀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품 놓, 놓고 하시다가 풍 걷고 이제 바람이 좀 없고 그럴 때 제가 제가, 제가 직접 키운전을 하겠습니다 하시고 골고루 좀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시고 오전 내내 못 잡다가 네마리 정도 더 잡았고 이게 제가 두 번째 밖에 안 와가지고 달리 드릴 말씀 없고 제 실력이 일천하고 앞으로 배워야 될게 많이 생겨갖고 좀 그건 오히려 좀 즐겁고 그래서 오늘도 값진 경험 그래도 한 마리 더 잡았네요 완도 와서 김기성 프로님 에이스 완도 에이스선장님 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바다 콧바람 잘 쐬고, 그렇게 갑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찜에 가보징어 또, 어느 지역으로, 지역으로 갈지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이제 재미를 들렸으니까, 다음은 또, 있을 겁니다. 라는 작은 약속 드리면서, 여기서 방송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완도 에이스오와 함께 했습니다. 자,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